많이 넣었어요 고 네, 생일주. 아하, 오늘 제 생일주! 오늘 제생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캠핑장을 어 클로즈하고 어, 호캉스를 즐기러 갑니다 어, 다시! 자. 자, 작년엔 우리가 스위트를 했고 오늘은 페스티지로. 와. 와. 와. 대박. 야. 나를 위해서 준비한 응? 저를 위해서 준비한 생일. 일단은 룸이 대박 커요. 위로 나가면, 이렇게 또 야외에,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기, 인도어플이랑, 아웃도어플이 또 보실 수 있고, 이렇게, 클럽하우스랑, 빌드를 바라보실 수 있어요. 일단, 작년에 묵었던 데가 저쪽이에요. 저기, 스위트룸인데, 저기보다도 오히려 위가 더 높아서 그런지, 경관은 훨씬 더 좋네요. 음, 그리고 야외 또 요게 있어서 좋아. 자 그리고 룸이 이제 여기 거실이 상당히 넓어요. 자, 스위트는 요 소파 있는 부분만 있었다면 여기는 이렇게 네. 다이닝룸까지 같이 이용하실 수 있고. 자 우리 불을 좀. 자. 이제 꽂아주세요. 깜둥이. 깜둥이. 깜둥이. 우와, 우리 애기들은 그냥 오자마자 좋네. 음. 자, 조명을 켰고, 자, 여기서 들어가면, 여기도 이제 룸이 두 개로 나눠져 있겠죠. 이렇게 러면큰 음. 방에 욕실이, 큰 방에 욕실이 이렇게 또 나눠져 있고, 야외를 보시면서 이렇게 샤워를 하실 수 있고 자 그리고 방을 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트윈룸이 베드가 TV와 함께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반대편은 이제 여기 마운틴뷰에요 이렇게 숲을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는 이런 식으로 뭐 청소 요청을 이렇게 다 객실문 이렇게 디지털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룸으로 한번 가볼게요 또, 어, 룸이 자 반대편으로 가보면 중앙에 룸이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또 화장실이 욕실과 화장실이 있고 그리고 나가셔서 가시면 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핀사이즈 베드가 있고 여기도 필드를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대박 방이 3개고 그리고 끝에 방에 이런 식으로 또 욕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쪽 밖을 바라보시면 서음 좋네요 이게 뭐 1박에 130만원이 괜히 이방이 아니네 자. 이렇게, 우측으로는 룸이원투 쓰리 세개그다이에 거실 거실 이렇게, 이렇이 우리 집보다 커 우와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와! 어어어어어어게이렇어어어어 거실이 <웃음> 이정도 네. 그 다음에 천정이 아 이게 제가 좋아하는 우드로 되어있어서 음 깨물. 우드로 되어있어서 어, 좋아요 <웃음> 어. 공기청정기 이렇게 다 되어있고 그 다음에 물이랑 이렇게 커피포트 어 여기도 인덕션 인덕션이 있네요? 어 저쪽에 작년에는 인덕션이 없었는데 있었나? 해먹질 않아서 음 요렇게 자 2박 3일 동안 자 2박 3일 동안 자 여기서 멋지게 아무것도 안하고 나 3개월 동안 고생했으니까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자 생일이라면 이 정도의 소수함면결이야일리 와봐 아빠 영상 찍고 있어 엄마! 이거 왜 바꾸고 다녀? 오픈. 이거 내 거야? 음. 그래, 아까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불러줘.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 생일 축하합니다. 아까 새 푸지 소리 했는데, 저희가 어뭐 가져오려고 해서, 어, 큰 공개 없는데, 엄마가 안니야 생일 저는 후이주주에서 저한테 와인을 줬어요. 있고 음, 윙. 아, 윙. 생일 좋네, 내 생일이구나. 짐 정리를 해주고 봅시다. 오늘 요 테이블에서 내 생일 파티 하는 거야. 뭐야? 뭐야? 뭐야? 응? 어떻게? <웃음> 뭐야? 야, 앉으면 돼 그냥. 아, <웃음> <앉으세요. Yeah. 웃음> 이거는 세이지의 세이지 우드에서 준봉이고 <웃음> 잠깐만 잠깐만 저, 이거 간격이 내가 간격이 사온 간격이 육포고 이거 내가 입장 사온 입장 나초고 이쪽으로 다깽 cake 안 보이네 넣브 아, 네. 유어셀스 이거 우리 마켓에서 팔던 <웃음> 초고 <웃음> 내가 사온 도넛이고 우리 매점에 있던 os고 그렇지. 이친은셀내아니구야이친내 그렇죠. 생일은 내가 챙겨야지챙겨야지네몇년 어, 만에 생일 야이친는 건데 친구야. 이는이 와중에 당근 이 와중에 당근 우리 이야 우리 그가야이친구요 생일이니까 모자 쓰고 꼭 갖는다. 네. 생일 모자생일 <웃음> 모자야. 빨리 써 봐. 아이다. <웃음> 빨리 모자 써 봐. 내 모자 쓰고 이렇게 딱 들고 있어. <웃음> 생일 모자. 백길라. 라 자. 자브레타! <웃음> <웃음> 허세. <야. 웃음> 허세 <웃음> 자, 은빛도수 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는데이는데엄이싸보이는데자 노래해요 자여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리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거야아거뭐이야이빠아야 이거 아무도 없어. 어? 야야뭐 뭐 뭐야? 자 앉아서 이거 뭐야? 야이 이거 뭐거야야 생일 축하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제주가 제주가 제주가 합니다 생일 하합니다 박수 y e 박수 박수요 박수 크겠죠? 아 38번째 <웃음> 먹어야 이제. 아, 자 먹고다 볼게요. 초콜릿. 먹을때인가 보자. 아시. 아 먹어 보세요. 아니, 사진만 찍으라고. 저리 아빠랑 찍어 가지 여울이. 옆울 여울이 아, 옆에 여울이네. 여, 별이 있는 거라. 가라. 별이 쪽으로 와. 여울이 <웃음> 배고프대. <웃음> 여울이 저녁 좀 아까 먹었는데 점심 언제 먹냐고 물어봐. <웃음> 여기 앉아. 한제 먹먹먹 먹지 한번. 나 혼자 계속 앉는데 별아. 별아. 별아 빠랑 놀아. 아빠는 퍼프 해줘. 아빠는 퍼줘야 돼. 축하 뽑고. 뽀뽀. 뭐 해줘도 돼. 잠깐만. 여이봤 네. 여울이 <웃음> 같이 여울이랑 해야지. 볼에다가 아, 그 뽑고 해줘야지. 그 여울 삼촌 뽑고. 아. 응? 왜 팔을 다리 볼에다 해줘? 네? 고맙습니다. 자, 드십시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몇 번째 생일이십니까? 4 8강땡됐습니까4 8방생 아직, 아직도, 아스 때는. 신나간다... 오늘은 아웃어플에서는 좀 놀기 힘들 것 같고. 지금 여기 인도어풀도 있거든요. 이렇게. 인도어풀도 있으니까. 인도어풀에서 놀아야 될것 같아요. 시야. Yeah. <목소리> 좋아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엄청 아름다로